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성교수 최셔입니다 오늘의 작품은 바로 KDA 타릭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 이 작품은 그냥 창작작품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냥 나왔으면 하고 바램으로 만든 것이니 오해는 없길 바랍니다 KDA는 롤에서 인기있는 스킨 컨셉 중 하나로 k 팝이라는 한국의 아이돌 문화를 참고해 만들어졌으며 영상미 있는 뮤비와 화려한 디자인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았죠 근데 다시 컴백한 KDA의 새 멤버로 이 친구가 들어왔는데 이 친구와 관련된 여러 사건들이 줄줄이 소세지 마냥 이어지면서 사람들의 불만이 많아졌었죠 물론 저도 불만이 있습니다 금방 얘기한 이세라피나 가한 건 솔직히 관심 없고 제 모스트 챔피언이자 매력 만점 챔피언이 탈익이 KDA에 합류하지 못했다는 게 불만입니다 열판 중 여덟판은 탈익만 할 정도로 탈익이 미친 제가 이 상황을 극복할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나오길 기원하며 직접 만드는 것이죠 이럴 때에는 제 손에 항상 감사하는 바입니다 어찌됐든 작업 과정을 단계별로 나눠서 보자면 첫 번째로 탈의 근육질 몸매와 얼굴을 만들고 두 번째로 무대 위에 가수같은 느낌이 나게 옷을 꾸며주고 마지막으로 화려한 무대와 조명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맨 처음에 근육부터 만들어봅시다. 근육이야 뭐 거의 매번 만드니까 삼각근이니 대흉근이니 척추기립근이니 이런 상세한 설명보다 탈익의 체형적 특성을 짚어보면서 설명해드리죠. 물론 여태까지 근육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한적 없지만요. 사진을 보면 탈익의 체형은 근육량이 아주 많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상체인데 체형적으로 팔뚝, 가슴근육, 어깨, 목근육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 상체 근육량을 잘 조절해줍니다. 아마 탈익스토리에서 숙제를 위해 산을 올랐다고 하니 이런 떡대가 된게 아닌가 싶네요. 도대체 얼마나 과하게 등산했으면 몸도 어느 정도 됐겠다 이제 얼굴을 만들어 볼까요? 맨 처음에 눈코입이 있는 위치를 하나씩 붙이고 타르의 얼굴형을 만들어 줍니다 원래는 제가 얼굴을 잘안 만들어서 유일하게 잘못 만드는 게 얼굴이었는데 이번 기회를 이유로 조금씩 연습해 나가야지 않나 싶었습니다 근데 이유는 이유고 지금 눈앞에 있는 걸 먼저 잘해야겠죠? 근데 이렇게 얼굴 표면이 울퉁불퉁한 상태로 완성이라 해놓으면 탈익이 아니라 타노스 닮았다고 한 소리 들을 테니 얼굴에 평평하게 피부를 더 씌워줍니다 근데 아까 만든 눈구멍이나 이방 같은 경우가 묻히니까 도구로 이런 부분에 구멍들을 을 만들어주고 애써 만든 얼굴형의 라인이 잘 나오도록 다듬어줍니다 이렇게 만든 이목구비에 눈알이나 이빨을 집어넣고 보석처럼 빛날 것 같은 눈동자와 매혹적인 눈썹을 만들어줍니다 살짝 기름기 낀 듯한 표정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카메라가 얼굴 인식을 한다면 성공하신 겁니다 얼굴 색이 며칠 동안 아파서 아무것도 못 먹은 사람처럼 창백하니까 화장으로 핏기나 음영을 넣어주면서 디테일한 음영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후에 가슴 파인 옷을 만들거라 흉부까지 이와 같은 원리로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완벽하다 자부할 순 없지만 그래도 매력적인 표정이 잘 나왔으니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2단계 옷을 만들 차례입니다 제가 이번 작품을 만들려고 여러 아이돌 자료를 찾아봤는데 어깨가 넓은 타릭한테는 제복 아이돌 컨셉이 가장 잘 어울리지 않나 싶어서 제복 아이돌 기준으로 옷을 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체는 셔츠로 만들어봅시다 셔츠는 처음엔 조끼를 만든다 생각하고 복부부터 어깨까지 덮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반드시 가슴팍은 옷을 덮으면 안됩니다 라이엇이 무슨 의도를 생각한지는 몰라도 이상하게 항상 어떤 스킬이든 타릭이 가슴팍은 보이게 해놓더라고요 여튼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 똑같이 적용하는게 맞겠죠? 근데 가슴팍만 보이는 건 뭔가 허전하니까 목걸이를 붙여서 허전한 가슴팍을 채웁니다. 이따가 목걸이에 보석만 들어가도 품격이 달라지겠죠? 카라 포인트에도 단추 대신 보석을 붙여서 고급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셔츠에 단추가 채워지는 부분 뭐 여기를 플래킷이라 부르더군요. 여튼 플래킷에도 라인을 추가해 셔츠에 포인트를 줍니다. 셔츠의 소매는 나중에 하고 우선 바지를 해봅시다. 바지는 펑퍼짐한 바지보다 달라붙는 바지가 더 어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클레이를 천천히 펴서 붙이면 클레이의 두께 때문에 다리 두께가 두꺼질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피부라 생각하고 피부 작업하듯이 표면을 밀면서 타이트한 바지로 만들어줍니다 다리가 끝나면 바로 부츠로 넘어갑니다 근데 부츠를 만든다고 했는데 사실 별거 없어요 그냥 종아리 부분에 띠하나만 둘러도 부츠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도 발목이 접히는 부분은 옷주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도구로 살짝 주름을 내줍니다 그리고 장식도 덧붙여서 밋밋한 부츠를 꾸며줍니다 위에 들어가. 바지선은 신경쓰지 마세요. 하다가 망한 거라서 다시 떼고 이따가 설명할 겁니다. 잠깐 다음 작업인 소매 작업을 하기 전에 팔뚝 부분을 피부로 채워줍니다. 이렇게 미리 해놓고 붙여놔야 피부가 깔끔하고 좋습니다. 다시 부츠로 돌아와 부츠의 끈이나 뒤꿈치나 코에도 장식을 덧붙여 부츠를 완성합니다. 이제 하체를 마무리해봅시다. 허리벨트와 벨트버클로 허리를 채우고 다리에는 과한 무늬보다 적절한 절제미가 필요해서 바지 옆면에 선 하나 긋는 걸로 마무리했습니다. 아까 미리 붙여놨던 팔뚝 피부가 잘 말랐으니 바로 소매를 해봅시다. 소매도 상체를 만들어 놓 것처럼 클레이를 얇게 펴서 양쪽 팔에 잘 붙여줍니다. 물론 앞서 만들었던 팔뚝이 어느정도 드러나게 해주는 것이 타릭의 근육질 몸매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에 팔뚝이 보이도록 소매를 접어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소매끝은 금색으로 둘러주고 보석으로 된 커프스도 채워줍니다. 참고로 이번 작품은 이런 큐빅을 많이 쓸 예정이니 직접 만드실 분들은 이런 큐빅을 많이 구비해두세요 다음은 중간 도색 작업입니다. 검은색 클레이는 굳으면 색이 약간 날아가는 현상이 있어서 확실하게 검은색으로 도색해줍니다. 그리고 소매끝이나 부치장식같이 금색 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NML 페인트를 발라 금색으로 도색해줍니다 그리고 목걸이랑 부츠에도 큐빅을 박아 몸체를 마무리합니다 몸은 어느 정도 완성됐는데 머리가 비어서 허전하군요 역시 패션의 완성은 머리빨이라는 게 맞는 것 같군요 잠시 뒤에 머리카락을 다 하기 전에 사전 작업을 먼저 해봅시다 머리카락이 자라는 라인에 클레이를 붙이고 머리띠를 둘러 기본형을 준비합니다 다음은 탈익의 상징인 크고 아름다운 망치를 해봅시다 먼저 클레이를 긴 원통으로 만들어 망치 손잡이를 만들고 손잡이 아래나 망치 머리 쪽에 장식들을 붙입니다 망치 디자인은 따로 생각하지 않아서 직감으로 아 이렇게 하면 고급스럽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 직감을 너무 믿었던 걸까요? 색밸런스가 금색이 많아졌네요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탈익은 아름다운 걸 좋아하니 분명히 황금망치도 좋아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좋아라고 망치 곳곳에 보석도 몇개 박아주면 두 배는 더 좋아할 것입니다 다음 코트를 만들 차례입니다 클레이를 천처럼 얇게 펴서 진짜 옷을 만들듯이 조각조각 이어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붙인 망토 비스무리한 것을 어깨에 얹고 굳히면 끝입니다 근데 주의해야 할게 어깨에 붙이기 전에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굳혔다가 붙이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클레이 무게 때문에 처지면서 다 찢어지거든요 이래서 긴 옷들은 어렵습니다 코트의 소매는 흩날리게 하기 위해 철사를 집어넣고 흩날리는 철사를 토대로 소매를 만듭니다 다음 코트를 꾸미기 위해 코트의 칼 하나 앞면에 선을 추가하고 단추가 있는 부분에도 선을 넣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번 옷 컨셉은 제복 아이돌입니다 그러니 제복같은 디자인에 맞도록 화려한 장식들을 붙입니다 그리고 단추나 코트 목부분에도 보석을 붙여가면서 옷 전체에 화려함을 더합니다. 코트가 어느정도 완성되었으니 머리카락을 붙일 차례입니다. 아까 미리 만들어 놓은 헤드라인을 따라서 머리카락 덩어리들을 하나씩 내립니다. 탈익은 직모라서 웨이브는 딱히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할 작업들이 많으니 빠르게 손가락대을 붙이고 코트에 들어가는 금색 부분과 아까 만든 망치를 에나멜 페인트로 도색해 중간 도색 작업을 합니다. 다음은 탈익의 정체성이라고 할수 있는 보석 작업입니다. 탈익 주변에는 항상 보석들이 떠다니는데요. 이 보석들은 크리스탈 레진을 이용해 만들 것입니다. 분홍색과 보려색의 레진 용액을 이렇게 동시에 넣고 굳히면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의 보석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작업이 끝난 레진은 하루 정도 굳히면 되는데 저는 여기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얼음을 얼리는 것처럼 냉동을 시켜버리면 더 빨리 경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냉동실에 하루 냅둬봤습니다 이게 성공하면 작업 시간이 단축되고 좋으니 충분히 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개판이 났습니다. 오히려 경화 시간이 더 길어지고 해동이 되면서 씹던 껌처럼 끈적해지고 흐물흐물해졌습니다. 나중에 상세한 조사를 더 진행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오히려 상온이나 따뜻한 환경에서 건조시킬 때 경화가 잘 된다고 합니다 여튼간 이건 못 써먹겠군요 두세 시간 빨리 하려다가 이삼일에 날리게 되었군요 이번엔 제대로 된 전공법으로 8시간 붙였습니다. 레진 작업은 완성품을 볼 때마다 늘 기분 좋아요. 저 예쁜 광택과 색감을 보세요. 그리고 이 예쁜 보석이 탈인 옆을 떠다닌다 생각하니 더 좋네요. 그러니 이 보석이 올라갈 제복에 견장을 해줘야겠죠? 양쪽 어깨에 판을 먼저 올리고 선이나 장식을 추가하며 디테일을 더합니다. 그리고 장식으로 보석 두 개도 박아주면 좋습니다. 견장에 다이아가 두 개니 탈이 중이겠군요. 하는 김에 머리띠에도 보석과 장식을 덧붙이는 것으로 끝내고 색조화장으로 머리카락에 약간의 그라데이션을 넣는 것으로 모델링과 보정 작업을 끝냅니다. 이렇게 작업하는 동안 싸늘하게. 방... 방치되고 있었던 레진 보석들을 가져와 떠있는 보석들을 만들 차례입니다 아무리 제가 이것저것 만들 수 있다고 해도 마법을 쓰는 게 아닌 이상 완전히 공중으로 띄우기란 불가능하죠 하지만 이렇게 아크릴 막대를 잘라서 이어붙여주면 공중에 떠있는 것 같은 트릭을 쓸수 있죠 이게 조명만 잘 받으면 공중에 떠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시중에서 파는 피규어에서도 종종 볼수 있는 트릭입니다 이 보석들을 양쪽 어깨에 견장에 박아 넣으면 인물 모델링은 완전히 끝입니다 그래도 견장이나 이마에 붙어있는 부분에 금색으로 도색해 세련된 느낌을 만들어줍니다 완성품을 보니까 제복 아이돌 컨셉으로 만들길 참 잘한 것 같습니다 나름 황태자 느낌도 나고 괜찮네요 이제 마지막 단계인 무대 조명입니다 LED를 쓸 건데 저번에 이펙트 연구에 쓰고 방치된 암흑의별 회로를 잘라서 쓰기로 했습니다 회로 하나 만드는 데 드는 돈도 은근히 많이 나가니까 이런 재활용을 하는 것도 좋죠 그리고 빛의 색을 은은한 분홍색으로 바꾸기 위해 매니큐어를 발라서 색깔을 바꿉니다 그리고 골고루 빛을 퍼뜨리기 위해 글루건으로 한번 덮고 3D펜으로 프레임을 만들어 회로를 정리합니다 정리가 끝난 뒤에는 클레이로 한번 덮어서 표면도 정리해줍니다 무대의 옆면을 클레이로 한번 밀어주면서 정리하고 바닥을 깔아주기 위해 클레이를 얇게 펴서 이불처럼 덮어줍니다 바닥판은 지저분해지면 보기 안좋으니 이점잘 신경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2층도 똑같은 방법으로 바닥작업을 진행하고 모서리 부분은 금색선으로 한번 둘러줍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하나의 케이크 같긴 하네요 바닥에 미묘한 색변화를 위해 색조화장을 발라주고 반짝이는 광택을 위해 유광방위실을 발라줍니다 그리고 테두리 부분도 금색 엔나멜 페인트로 도색해준 다음에 무대에서 나오는 연기 효과를 내기 위해 평소에 쓰던 탈지면을 쓰려고 했는데 이건 뭔가 제가 원하는 느낌이 아닌 것 같아서 다른 재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찾아본 게이 크리스마스용 솜입니다. 탈지면은 몽실몽실한 덩어리 느낌이 있다면 이 크리스마스 솜은 골고루 퍼져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연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연기같은 솜까지 붙이고 나면 영롱한 빛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당당히 맞서라 내 후광에 말라 비틀어져라 수호자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보석은 늘 옳답니다 이 크리스탈은 절대 부서지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예외지만 비 빛을 누려라! 타원을 느끼게 해주마! 명영롱함로 음! 싸움은 지금부터다! 난 산을 이겨야죠 자,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아름다움은 치명적이죠 그리고 남자다워요 보석은 크면 클수록 그 가치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내 보석은 그냥 특별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천설적이죠 타고난 선택을 받은 자에게 휴식은 필요 없죠 아름다움을 위해! 드디어 오늘의 작품, KDA 타릭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상하게 제가 하는 캐릭터들은 스킨이 잘 안나오거나 해서 이런저런 컨셉으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스킨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KDA 타릭이었습니다. 오늘처럼 어쩌다가 가끔 창작 스킨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가장 즐겨하는 캐릭터를 먼저 선택했습니다. 화지를안물면 빛을 바라타이아몬 이번 작품은 특별하게 같은 크루 티니인 백색큐브님과 콜러바한 작품으로 현재 들리는 타리기 부르는 팝스타는 큐브님 채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렇게 목소리부터 노래에 잘 어울리는데 라이엇은 빨리 정신 차리고 KDA 타리기를 출시해줬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의 작품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창작작품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을지 궁금하네요. 혹시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멋진 작품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은 치명적이죠.